올해 돈도 벌었거든요. 예, 좀, 좀뭐 <웃음> 억극했어요. <웃음> <웃음> 제가 농사 지으면서 SM팜 같은 경우도 어 조금 쉬, 쉽고 편하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어 주문 생산해서 만든 비료고요. 올해 이제 그 슈퍼 옥토로 음. 미생물 펠렛이 나왔는데 유기농 공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어. 커피박 15%에 꾸은 어 개분, 개분이 70%가 들어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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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지금 경북 문경에 나와 있는데, 슈퍼농부와 함께 왔습니다. 네. 근데 옆에 계신 잘생긴 분이 계신데, 누구시죠? 여기, 마을 이장님이십니다. 근데 슈퍼농부하고 무슨 관, 그 관계가 되신 겁니까? 요, 슈퍼농부께서, 예, 예. 아, 뭐, 비료도 좋은 거 있고, 네. 또 뭐, 제초제도 좋은 게 있다고, 네. 또 이런 얘기를 해갖고, 내가 구미까지 찾아가서 뵙게 됐습니다. 아,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도 아주 억소리나게 지금 돌려보셨다고 아 그렇죠, 예. <웃음> 올해 이제 그 슈퍼옥토로 음. 예, 미생물 펠렛이 나왔는데 여기도 전봇대가 중간에 하나 있거든요. 네. 2000평 밭에 반쯤은 슈퍼옥토로를 사용을 했고, 음. 요 반쯤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다른 유박 비료를 사용하셨고, 음. 그렇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슈퍼옥토로. 네. 그걸 써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글쎄요, 원래 처음 써갖고, 아직까지는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원래 지켜봐야지. 아, 그렇 내년 봄에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커올라올 때쯤, 그때 눈으로 확인이 되겠죠. 스퍼 음. 옥토로는, 네. 총당 네. 얼마나 됐어요고그한마지기에 네. 200평에 4포드 네. 네. 네 같습니다. 네포드 네네네 50평당 한 포. 한 포. 대비를 사용 기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50평에 한 포만 넣으셔도 어 뿌리 밝은 효과와 성진 성장 촉진 그다음에 그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녹균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흑색사 검균액병 녹균병이라든지 그런 병들을 억제시켜서 어병원균 자체가 이게 확산되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어 그걸 사용한 데랑 안한데 차이가 눈으로 차이가 납니다. 어, 어 2000평 밭에 이쪽 천평은 슈퍼옥토로를 사용을 했고 이쪽은 안 했는데 미생물의 효과를 날씨가 흐려서 병이 많이 번질 시기에 보면은 더 차이가 확실하게 나겠죠 비가 와서 한두포 안에 보면 은 물이 들어가잖아요 비닐을 벗겨내고 그 물들어가는 유박을 칼로 찢어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엄청 독한 냄새가 나거든요 아이야. 예. 발효가 덜 되기 때문에 슈퍼옥토로 같은 경우는 커피박 15%에 어, 꾼 개분 개분이 70%가 들어갑니다 개분 자체를 갖다가 완전한 숙성을 시키고 가스를 빼내서 그 땅에 바로 정식을 하더라도 그 가스 장애가 안 일어나고 어... 작물이 바로 흡수해서 양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가공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어... 큰 장애는 생기지 않게끔 다 조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슈퍼옥토로라는게 네. 유기농 자재라고 하더고 네, 유기농 공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아. 예, 유기농 공시 등록 맞춰서, 어, 성분이 1년에 4번 정도에 국가에서 검수를 해서, 어, 미생물 숫자가 안 맞다든지, 아니면 그 항생제라든지, 뭐, 거기 에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성분들이 들어갔을 시에는 유기농 공시가 바로 취소가 되고, 그, 판매가 금지됩니다. 근데 그, 유기농 공시 받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어, 기존 미생물들 제 같은 경우는, 어, 돌가루에다가 미생물을 입혀 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 이렇게 비료 알갱이처럼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작물이 이렇게 필요한 MPK라든지 칼슘, 고토 이런 양분들이 대비 효과를 낼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근데 어 제가 농사지으면서 s m 팜 같은 경우도 어 조금 쉽고 편하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어 주문 생산해서 만든 비료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어 저희 양수장에 보면 미생물 배양도 하고 이렇게 미생물재를 또 뿌려주고 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어,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슈퍼옥토로를 만든 겁니다 처음 한번 사용만 하면 굳이 일부러 막 이렇게 미생물을 자꾸자꾸 더 추가시켜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안 하셔도 20kg 안에 15%의 미생물 3kg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가격대가 25,000원이거든요 가격을 제가 그, 공장이랑 협의를 해서 상당히 많이 낮춰놨습니다. 근데 농가들은 2만 5천, 유박 2만 5천 원사면 비싸지만 다른 미생물재들 생각하면 3kg의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데 2만 5천 원이면 <웃음> 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웃음> 변농사만 짓다가 한 번도 퇴비를 사용 안한 자리에는 이걸 사용한다 그러면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기존 이렇게 이장님처럼 퇴비를 사용하던 자리들, 퇴비를몇년 동안 넣다가 한해 정도 같은 경우 어, 100평의 슈퍼옥토로를 한 4포에서 5포 정도 사용하시고 퇴비 대용으로 테비 안, 사, 어, 안 넣고도 된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퇴비들을 분해시키면서 그 불용화된 인상과 우리가 작물이 못 먹고 있는 그 성분들을 미생물들이 잘게 잘게 부숴서 식물이 먹을 수 있게끔 작물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SM팜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여, 이장님은 여기 항상 SM팜으로 그.. 전 농.. 엄청나 많이 들어갔습니다 ㅋㅋㅋㅋㅋ 들어갔습니까? ㅋ ㅋ ㅋ 1 0백평의네포시백평포시 몇년째 쓰시는거예요? 아.. 원래가 3년째인가? 네 이제 3년째 됐죠 문경영승 농협에 들어온지 3년째 내가 들어자마자그해부터 바로 썼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았습니다 어떤 면 좋았습니다? 아니 다른 거.. 비료 쓸때는 일반 비료 쓸때는 효과를 그렇게 못 봤어요. 어. 근데 이건 오래 가고, 완전성 비료가 돼갖고, 어. 오래 가고, 그리고 또 추비를 적게 해도 되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마침 덕이 되는 거죠. 어. 이게 처음에는 할때 다른 일반 비료 쓸 때는 추비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어. 비만 온다러만 추비하고, 이제. <웃음> 근데 지금은 이제 SF팝 이거 쓰고는 이제 두번 딱, 이 추비를. 어. 두번딱 하면 끝이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편해졌죠. 농가들이 100평에 4포씩을 사용을 하시라 그러시면 깜짝 놀래 랍니다 진짜 뭐 그냥 기존 쓰던 거에 배를 쓰라 하니까 근데 일반 뭐21 17, 17 같은 비료를 2포로 사용하면 사용하고 한달 지나고 한달반 정도만 지나면 질소분이 가스로 날아가 버리고 유실돼 버리고 작물이 다 먹어버리고 질소가 성분이 약해서 봄 되자마자 요소를 사용을 안 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근데 SM팜을 그 100평에 네개 정도 사용하셔갖고 해놓으시면 뭐 바쁘시면 비료 안 하셔도 혼자 물만 주니까 그냥 혼자 크죠? 아 혼자 크는데 그래도 한두 번은 해줘야 그것도 또저 좋은 비료가 또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 슈퍼추비 <슈퍼취벨이> 쓰시나요 추비? 예 추비지요. 그거두번쓴말이요아 슈퍼추비를 또두번쓰다 좋은 비료가 <웃음> 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아, 가기 소농부가 만든 기인데 그러니까, <웃음> 내가 그, 그걸 다 써준다니까요. 네. 써보시니까. 좋더라고. 그, 어, 기존 농사하실 그래, 때랑. 굉장히 빨리 녹아. 오, 어, 오래. 야! 막 이건 치놓고 비가 한번 왔다. 어. 없어. 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몰라. 아. 그 정도로 빨리 녹아요. 그렇게 빨리 이제 흡수를 하는 거지. 음. 남들이 처음에 이래 볼 때는, 아, 이거 괜찮다 했는데. 그거 딱 뿌리고 며칠 딱 있으면 바로 오거든요 효과가 나오고 에세이팜, 수포농구 농법으로 농사를 지시기 나니까 이, 이 생산량이,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가, 변화가 습니까 작년에 득좀 봤지요 올래 수확했지, 6월달에 네. 그, 올래좀했습니다돈좀 <웃음> <웃음> <웃음> 예. <웃음> <웃음> 많이 많이 야겠네요 <웃음> 올해 양파값 좋아서 <웃음> 그래갖고 올래는 우리 장목반에서도 나같이 전부 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어. 많아요 그리그 사람들도 원래 성공할 거예요 이제 그 오래 뭐 돈좀 버셨겠네요 예 전부 <웃음> 억극했어요 <웃음> SM 팜 농법을 모르는 농가들한테 한마디해주신다면 나를 어. 찾아와야죠 <웃음> <웃음> 현장을 보게끔 해줘야죠 네. 비료값 뭐한 200평당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부담이 되던가요? 처음엔 부담이 되지. 네, 처음엔 됐네. 수확했었을 때는 이제, 아하, 비료값은 돈이야. 비료값은 아하, 신경 쓸게 없구나. 뭐, 엇가하는데비료값 어. 얼마나 갔는지도 몰라요. <웃음> <웃음>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써보시면은 네. 뭐, 제가 이렇게 웃음이 나올 거예요. <웃음> <웃음> 네. 한국농수산TV는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네.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